좋아요, 아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 친구는 이제 30대 초중반이라고 했겠죠? 34살인가? 왜 했냐면은 와이프가 두째를 임신한 거예요. 음. 임신을 해서 곧 출산이래. 그러 이제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자야 되는데 아들이 아빠 꼬고리에 기겁을 하고 깬대. <웃음>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둘째 출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서 어... <웃음> 아 찾아오겠는데요. 잘 왔죠. 음... 아니 남자 구강이 이만해요. 이만해. 그분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. 일반 여성 사이즈 정도 돼요. 어... 아 이게 겉으로 보면 얼굴이 작고 잘생겼어요. 음... 키도 크고 음... 근데 속이 저... 이렇게 좁네. <웃음> 속 조금. <웃음> 속좁은 사람 고군다 이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<웃음> 네 근데 참 제가 요즘 치아에 리모델링하면서 어. 참 치아의 소중을 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이 여기 이빨이 그게 없죠? 없는 거예요? 예 네. 여기도 없죠. 네 중간 중간 빠져 있어요 이게 이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면 일단 씹어지지 떨어지잖아, 않지?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그 맞다 이게 치아가 위아래가 맞아야 되는데 한 놈이 없으면 얘가 계속 내려오지그 무너지지 이게 구강이 엉망이 되면서 정말 나중에 나이 먹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은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데요. 근데 불편한데 그냥 적응해서 모르고 사는 거고요. 그런 이 구강에 대해서 치아에 대해서 너무 소홀리하죠 우리가 어, 하죠. 너무 관심도 없어요.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. 그러니까 아 당장 씹는 듯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프거나 이게 안 씹어질 때거나 아, 맞아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는데 그렇죠, 통증이 그렇죠. 없어지면 뭐 눈에 베이지도 않고 그, 그 얼굴 뭐야 거울로 자기 이빨 빠졌나 안 빠졌나 나머지 이빨 상황이 더 많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딱악을 떠서 보고 이렇게 묻혀보고 하니까 오 이거 막 무너지고 이게 이게 한참 아 내려왔거든요. 이게 그러면 은 이걸 만약에 여기다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아이 위에 거을 밀어 올리든지 깎아서 쳐내야 되거든요. 아 그렇게 그러면, 돼요? 그러면 이찌 하나가 얼마일까요? 찌 하나의 가치가 무슨 한, 뭐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에 100만원 배고 싶어요? 임플란트 하나가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맞바꿀 수는 없잖아요. 없죠. 임플란트 10개를 줘도 안 되는 그렇죠. 그렇죠. 그 느낌. 그렇죠. 어, 임플란트 씹는 느낌하고 자연치 씹는 느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. 음, 음. 그럼 임플란트 하나에 뭐 백만 원만 잡아도, 음. 어열 배, 천만 원, 음. 저는 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가치 있다거든요. 그러면 은그 잠깐 이빨 빼기 전에 훨씬 전에는 충치가 있었을 것이고, 음. 충치를 조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하게 때우면 80세까지 쓸 건데, 100세까지 쓸 건데, 음. 그냥 방치했다가 크게 뚫어야 되니까 신경치료하고, 신경치료해서 씌웠다가 이제 그놈음 이제 보철 잘못해가지고 빠지고, 그러면 은 방치하고, 이게 도미노 현상이거든요. 그렇죠. 고골이도 내가, 내가 거, 안 아프고, 해야지.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,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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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어. 못 사이에 만성 피로 뭐. 증후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음. 진짜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음. 하면 음. 그때 뭔가를 해결을 이제 그쵸. 생각하는데 음. 위연에 방지 해야죠 컨디션 좋은 날과 음. 피곤해서 시름시름한 날과 음. 그 생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럼요 어마죠 저는 그 경험이 있어봐서 진짜 네. 네 지금까지 정통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